최상승의 말, 최상생의 표본이 이 증도하거든, 증도하라고 말이야. 그러니 마침, 이제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해도, 이 증도가 우리 불교의 가장 그, 최고 말이지, 법문이 있나 이것을 갖다가 될수 있으면 다 우리 외워자기라. 어? 외워가지고, 외워가지고, 이 정신으로, 이 사상으로서, 이 방법으로서 말이지, 우리가 공부를 할것 같으면 말이지, 누구든지 다 연가심이 다될수 있고, 증도가 이 완전히 실천을 안할수 없다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 혹, 이제, 관계인들 가있고, 비방하게다든지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억지로도 한번 외워보자, 이기라. 어? 내가 혹은, 어떠한 소리 할란지알수있기요 말짱 어디, 해서 밥을란 말이지. 진도 안 믿는 사람은 밥안 줄란다. 이렇게 하려지알수 있단 말이오. 어, 사판 다 답은, 누가 외울 사람인지 알수있지만는그래사람는지알수 없어. 난 이제, 유효력한다. 나 아마, 저게, 저 쫓아내면 그때 가서할수 없지. 할수 없지만은 말이지. 에? 난 이제, 이게 다 외워가지고, 이외와 가지고 말이지. 외와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바른 길을 가자고 말이지. 이리 칼라지알수 없어. 알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군의가 성자가팀 이것이 뭐있냐 중도다 이거이거든 중도. 어 결국 만 되면 이제 유무도 완전히 여기고 단상도 여기고 앞에 전부 그런 말이 다안 나왔어. 유무기엔 불공기에는 소울대갖고 말이지. 수환의광로단상에 이라선되나 그 말이에요. 유무도 완전히 여기고 말이야. 저게 단상을 완전히 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 이게 중도 정계이거든 중도 정계에다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제 중도 가서 판명하는 것이 말이야 전체가 그랬지만 중도 양변리 중도에 입각해서 중도에 입각해서 이제 무상 묘벌을 갖다가 이제 대도를 갖다가 소개를 한것이라소개하 게+ 게 누구든지 재판아리아 말이야 근본 문민을 갖다가 완전히 끊어서 말이야 끊어가지고 내 친일 자산을 완전히 만되면이자 이제 우리가 인자 이제 깨치는 말이야 깨치 같으면은 결국은 유무와 단사람이어 있는 말이야 중도를 짐승으안 할래야 할수 없다 그 말이야. 아, 그리 되면은 이제 어서 이제 참말로 이제 보통이 정계가 완명하거든, 정가 해가 운명하다 말이야, 쌍차가 되고 쌍조가 되고 말이지, 해가 쌍차이 음, 차이조가 저희 조이 차에서 말, 이 쌍차 쌍초인 동시에 차조 동시에 라 이것이야. 차이 동시에 되면은 여자 정정의 운명하 이그 참말 그때 유유주를 바라던 때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말로 무예 자제하기만, 미래님이 다 하도록 말이지, 다 하도록 이을 갖다 우리가 실수 있다 이것입니다 실수인데.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부사의 해탈력이라 했거든. 트머리에 부사의 해탈력에서나안 했어. 그 그래 우리가 실제 이중생의 말이야. 캄캄한 중생의 말이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참말로 여의주를 얻가 있고, 여의주를 얻어가 있고, 이것을 갖다가 어찌 이집만 자제해 쓸수 있나? 운용매에 수 있나? 흔히 그 의심할 수 있는 기다혹 어떻게 하 내가 만든 미래의과거에 말할 수 있는 죄를 지는 말이야. 이 업체 이 두통 우리의 중생의 말이지. 중생이 어떻게 이 대부를 깨수 있나? 이렇게 참 의심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렇기 그래 때문에, 인자, 영가시민자 예를 들면, 만약에, 그큰 극중죄를 지은 말이오. 중위대가 있고, 뜨거미하더니 살인했더니, 그분은더큰 죄였거든. 그러니,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실제로 철저히 참멸하고, 말이지. 참를하고 철저히 신심을 내가 가지고 이 법을 갖다 발을 믿을 것 같으면, 이초집이 열어야지, 안에 알수 없다, 말이오. 그런 참을 비결이 있어, 비결. 그것은 뭐 있냐면은, 부사의 해탈력이라 하더라. 이봐, 신. 부사의 해탈력 이렇게, 부사의 해탈력 이렇게 한 게나, 누구든지 말이지. 누구든지 이런 부사의 해탈력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믿고 말이지, 이걸 갖다가 개척해야겠고, 써야 되지. 만약 이걸 갖다가 말이지, 암만 우지 입이 아프도록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도 않고 신지도 않고 말이야이 공부를 하지 않아, 간 사람은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냐면은, 배하고 뭐다 죽어 간 사람이, 배하고 뭐다죽간 사람이 암만 밥을 갖밥걸 앞에 갖다 놓고 잡수도잡수도하더 말이지, 절대로 그만 안 먹고 뭐 죽는 거 마찬가지로. 아까 참 청담신이 얘기 안 했어. 오0살이그 어떻게 밥한 그릇 뿐인가 말이지, 어신자리 그, 아미타를 한번 부르게, 기회 오0자리 아미타를 안 부르고, 어신자리안받거든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네 이거 참말로, 이제, 음, 참말로, 이제, 참, 가비 같은 일이야 참, 가련한 일이야. 참, 마음이 아픈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또, 혹 말하자면, 이제, 실제, 이제, 우리 불교에 들어오도록 해도, 들어오도록 해도 말 들어오도록 해도, 편이념면 기본 충만 해가 있고, 그뭘할 법이고, 참, 말변에 나가서 말이지, 나는그 고인이 배웠기 책이나 보고, 의리기나 보고, 말이지, 책만 본다는 아니여, 등편이념면 기본 충만 해가 있고, 그뭘보이고참말미에 나가서 말이지 나는 고인이 백기책이나 보고 의리나 보고 말이지 책만 본다는 아니여 이름만 하면 어찌 뭐 강당에 나들도 매력한 거지 그게 아니다말이여선방안전도 보러 갔더니 어찌 저게 그저 참선 나라고 말이야 기계를 캐는 어록이나 보고 뭐 인제 저 조사시는 법문이나 보고 참 이런 사람이 또많이거든 결국은 똑같은 게그 전부 기본 충발이야 게그 어느 문자 집합 같으면 기계는 기본 충발이 돼가 있고 자선은의원히 몽땅 지금 안다 이것이야 그건 결국은 입회 산사라케 거든 아까 인가하신거 말이야. 어, 실제, 말이 아무리, 저게, 음, 자기가, 어떻게, 총미, 과인하고, 말이지, 하더라도, 계속, 어, 그, 그, 문자적으로 자꾸, 이제, 글자는 세아리고, 말이지, 문자를파고드 사람은, 받아 들가서뭐래세한 사람이, 말이한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자꾸, 이제, 어느 문자에 집회가 있고, 자꾸, 책이나 보고, 이런 나은 사람은, 결국은, 다른 안보고, 영혼이 손가락 먹었수니금 그, 검지 안전사는 마찬가지, 에 소용이 없다, 그 말이다. 어? 소용이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이런, 참말로, 부사에 해탈력이 있고, 한말로만이 비결이 있다고 말이야 이런 비결이 있는 걸갖다가 응, 음, 연가심이 렇게말씀해갖고 내가 참 할, 말할 수도 모르는 말로 가요. 말실점 소리 많이 했지만, 그래, 어느 정도까지 행방한 내가 이 얘기 안 했겠냐, 이야. 그러니 마침, 그 의심 말제, 의심 그걸 갖다 완전히 버리필리고 예, 이제 의심을 버립니다. 의심이 많은데 뭐 버리지면은, 결국 아니면 비변이라든가 많이 뭐, 요, 그, 저기,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 반대는 못 한다고 말이야음 의심이 이제 그 남아있고 이해가 안 되면은, 결국 이제 자기가 반대가 나오는 기라, 반대가 나온단 말이야 반전나고그 때문에 지 죽고, 남 죽고, 다 죽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참, 광견, 여 끝은 머리 말씀 안 했어. 광견 말이야대통 같은 소견을 가있고, 자기, 어떤지 그, 부직한 말이야이 소견을 가있고, 이, 시방, 세기, 그, 음, 흥보랑 더내어 광대, 무비란 말이야이 대법을 갖다 비방하고, 암만 반대해봤자, 결국당난거체 대비로 만나간말이야 개똥벌어지가 수리를 갖다 어떻을 막아, 마을수 있냐 말이야짐만 죽고 많은 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당난거체를 대지 말고, 이참 무상 묘보를 믿고 말이지, 믿고 이래가 있고, 실제월 이제 열의 비결인 줄 알아야 돼, 열의 비결. 예? 아무리 만드면 우리가 이때이참 모르고 말이지, 반대하고, 설사 남자라 가든지 카든 여자라 가든지, 뭐 심지어 출장까지 다 성부를 하게 돼 가신 게나, 돼 가신 게나, 예? 이것은 이제 모든 누구든지 가네, 아무리 이제 병신이고 뭐할거 없이 말이지, 이 우리 신심만 내가 있고, 이법만 바로 믿고 말이지, 바로 믿고, 어 공부만 열심히 하것 같으면 다눈 깜짝세. 1초 11초 할수 있다는 말이지. 이런 비결이 있다고 그말 비결. 결국은 이영화신전체이 비결 두 자가 이양입니다 비결 두 자가 이한이나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이지 이 우둔한 중생의 말이지 어떻게 참말로 공부를 해야했고 그럼 대부분 성취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다. 그말그 그 비결을 몰라가는 비결. 누구든지 이 법을 믿기만 한 말이야. 밥만 떠먹으면 뭐 살거 아니야. 이 법만 믿기만 하면은 다 성취할 수 있는게나. 예, 네, 대쪽 같은 소개 들어가 있 말이지. 어떤 당난 거, 개똥 모아지고, 어떤지, 저게, 수리받고, 어떤지, 저구불들 저, 저 거들 갖다지 말이지. 밀듯이 말이지. 침만, 어떻게, 저게, 쪼개 죽, 그, 물리 죽지 말고, 죽지 말고, 이 비계를 믿어 가 있고,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해 가야 말이지. 이 비계를 갖다, 어떻게, 완전히 성취하자, 이 말이야. 딴건안 것도 아닙니다. 우리 비계를 줬자마 믿고, 이걸, 어떻게, 저, 벌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이게. 뭐, 두 시간을 하려는하 뭐, 참물한 것도 안 주고 하니까, 뜨기 뭐, 입이만 말라 가 있고. 말도 잘안된다 이제 우리 비 비결 못 믿어봅시다. 으로결 믿고 우리 한번 해보자. 그 말이야. 어? 밥상 에에 놓고 원에서 병원에서 병원에에서병원